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ktx 동해역이 개통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2월 말에 ktx 강릉선이 동해시까지 연장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역에서 동해역까지 철로로 대략 35km 정도인데요. 이 구간이 개통하고 나면 수도권에서 동해시까지 2시간대에 이동이 가능 해집니다. ktx 타고 가는 동해 여행 정보를 준비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코스는 해돋이 명소로 불리오는 추암 촛대바위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추암해수욕장 추함 근처 해안인 있는데요. 바다에서 솟아오른 형상의 기암계석으로그 모양이 촛대와 같아 촛대바위라고 불립니다. 초암 촛대바위는 요 애국가 배경화면에 해돋이 장면에 등장했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돋이 명소인데요. 예로부터 영동지방의 절경으로 손꼽혔고요. 특히 해돋이 무렵에 태양이 촛대바위에 걸리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2019년 6월에 기암괴석으로 놓인 72m의 길이에 추암 출렁다리도 개장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 코스는 무코항과논골담길입니다 과거 동해시의 중심은 무호항이었는데요 1980년 동해가 시로 승격되면서 청국항 주변에 신시가지가 만들어졌고요 청국항은 행정중심으로 발달했고 을 그리고 동해의 중심이었던 묵호는 경제중심으로 기능했습니다 무호항 근처에 명태덕장이 있던 동네가 1980년대부터 명태덕장이 줄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인구도 계속 줄어갔는데요 동해문화원에서 어르신 생활문화전승사업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 농골마을입니다 농골마을 길을 걸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00점이 넘는 벽화를 포함해서 길 곳곳을 장식 작품들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가 남겨 있어서 보는 재미가 꽤나 쏠쏠합니다. 세 번째 코스는 대대로 관동지역의 명소로 군림했던 무릉계곡입니다무릉계곡은 호암소에서 명축폭포까지 이르는 한 4km 정도에 달하는 계곡을 가리키는데요. 1997년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릉계곡은 천옥산하고 두타산을 끼고 형성되어 있는데요. 어, 기암괴속하고 무릉반석, 푸른모 뭐 등으로 유명합니다. 길 초입에는 이곳을 찾아냈던수많은 예술가가 널떨란 바위 위에 소감을 적은 무릉반석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접근 힘들었던 배틀바위에 친환경 등산로를 만들어서 요 어, 숨겨진 비경이었던 배틀바위도 일반인들 접근이 쉬워질거라고 하니까 아, 방문하실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상으로 KTX 타고 가는 동해 여행에 대한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